몸에 핵심을 확 넣어줘야 되는데 애들이 미국 애들은요. 어른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애들은요.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같이 한번 드려보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습관화 시키는거합 그냥 어른하고 같이 앉아서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훈련인 거예요. 자체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아, 어른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근데 1세라고 2세가 딱 단절 따로따로 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애들이 요 영어 잘하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죠. 미국 사을 자동적으로 해야 해요 애들은 뭐가 문제예요? 한국말 안 잃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자꾸 한국말로 여러분 한국인 유사 자꾸 한국말 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뭐. 괜찮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대의 이 기독교의 보수는 영국이에요. 영국. 모든 세계 전 선교와 신학과 모든 게 영국에서 늦어져가지고. 그 영국의 기독교가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세계를 복음화시키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국이 어떤 줄 알았어요. 영국이. 영국이 그 화려한 교회들이 다 모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뼈쭉 다 있어요. 그럼 이 교회가 운영이 안 되고 이제 80, 90의 할머니들만 몇분 앉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운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게 이 교회를 팔아먹으면 제일 어, 잘 사는 사람이 술장사가 잘 사가. 관광하는 사람이 잘 사가.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를 딱떼어버리고 술집으로 만들어버려. 담새어선 돈는 술집.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모슬렘들이 소기를팔아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영국에 들어가지고 이걸 싼값에 딱 사가지고 십자가를 떼어버리고 여기만 둥그렇게 만들어서 모슬렘 사원으로 만들어요. 사원으로 만들어버려. 이제 교회가 몇개안 나왔어요. 영국에. 그런데 참 슬픈 것은 한국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누군지 아세요? 토마스. 토마스 먹요토마스 목사. 대동강 강변에 어 왔어요. 어 왔는데 대동강변에 이 사람이 와 가지고 어 왔는데 땅을 이게 발찌르는 거다 거기서 이제 그 그때 누구예요? 어태 대원군. 네, 대원군. 대원군이 이제 외국인 못 들어오게 하고 막다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대동강변에 들어왔을 때이 사람이 거기서 죽지요. 마지막 그 창에 맞아서 죽는 순간에 책을 던져주고 죽잖아요 에? 책을 던져주고 러는데그 책을 던져주었는데 그 책을 이게 뭔가 해가지고 읽어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보금. 집에 가서 읽어. 그한 사람이 거듭났잖아요그래 평양에 이제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시흘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근데 그 교회가 발견이 된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지금. 찾아내는데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10년 이상을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게 해주세요. 기도해가지고 하나 보낸 사람이 토마스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영국에 있는데, 그게 곧 팔려요. 응? 근데 이 미련한 한국 사람들이 그걸 사버리는 거해 가가지고, 예? 그렇잖아요. 그럼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선교 센터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걸. 한국 돈이 얼마나 많아요. 세계 50대 교제 26개가 한국에 있는 거 요거 하나 사는 건뭐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없어진다고요. 그 지금 뭐 어, 그것을 사람들이 알고 인터넷으로 하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이거 얼마 안 있으면 성도가 몇명 모였는데 어, 이 운영이 안 돼서 어, 우리가 이제 할머니만 몇명앉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 문 닫고 탄다. 그리고 뭐 건물도 쳐라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대해서는요. 한 알의 미랄이 됐잖아요 썩어서 한 선교사가 피를 타며 죽으면서 그렇게 10년 기도하고 선재산나문에서 한국말 배우고 막 훈련하고 책을 번역해서 만들고 막 했는데 그걸 해보지도 못하고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죽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책을 던져주고 예? 던져주면서 창을 맞고서 피를 타면서 죽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숨겨가지고 가서 이제 뭔가 외국인이 던져줬으니까 가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걸. 읽어보다 성냥 역사로 감동을 받고 근데그 다음에 역사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더 찾아보지를 않았어요. 아, 이게 왜 그래요? 지금 영국에 왜이렇 왜 그랬어요? 1세들은 열심을 낸 거예요. 냈는데 교육을 제대로, 후세 교육을 제대로 안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운동이 어디서 났지요? 영국에 서러 놨어요. 영국에서. 전 세계로 번져 나갔지요. 근데 그런데 자기들은 교육을 잘못 시킨 거예요. 우리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없지요. 세상은 다 컴퓨터에서 막 바뀌어 나가는데 미래 대책을 못하는 거야. 요이 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 있는 사람들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면서 우선 서론을 149페이지 다 끝났잖아요. 교회가 잘 배우셨죠? 교회 다섯 가지 사명. 그러면, 1본서 아니죠. 149페이지 그 서론을 어 한번 우리 읽어 보시겠습니다. 읽어 보시겠습니다. 어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평소에 잘하고에 있던 한 그리스도인이 설천 목사님을 찾아왔다. 자기 교회의 불평을 늘어놓으며 완전하고 더 좋은 교제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자. 스펄천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이 지상에 그런 교회가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완전하고 좋은 교회를 발견하게 된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그만두고 그런 좋은 교회의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런 교회를 찾게 된다면 제발 그곳에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완전함이 아름다움과 어, 불완전한 당신 때문에 깨질 때도 모르니까이요 사실 이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주님의 핏값 주고 세우신 완전한 교회가 불완전한 사람들 때문에 불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지 못한 이 지상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의 마음에 드는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니지 말고 당신이 완전한 성도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완전한 그리스도이 된다면 그 어떤 교회라도 당신이 속해 있는 교회가 완전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테니까요. 계속 읽으세요. 스펄전 목사님과 한그리스도이 나눈 대화는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이며 그 사명이 무엇이고 그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교회관이 바로 정립되지 못하면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할수 없고 바르게 충성할 수도 없다. 또한 교회의 세속화 종교화를 막을 수도 없다 잘못된 교회관 때문에 신앙생활의 혼동과 교회의 침체와 갈등을 경영하며 이단사설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진다 그러나 교회가 무엇이며 그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사탄의 교회 약화 전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의 개념을 혼돈시키고 사명감을 망각하게 하며 깊은 영적잠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서로 반목하게 하며 분열시키고 교회의 막강한 힘을 분산시켜 스스로 탈진해서 복음을 위해 앞으로 전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바로 하려면 교회의 개념과 존재의 의미부터 바로 알아야만 한다 교회가 무엇인가? 첫째가 뭡니까? 믿음의 공동체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그 교회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넘기시면 151 페이지에 어151 페이지에 구약 시대 교회 신약 시대 교회가 도평을 나왔지요 자 구약 시대는 교회를 이스라엘 회전 공동체요 이스라엘 백성 신약 시대는 영적 공동체인데 어, 의미는 똑같아요 부름받은 사람을 구약은 칼이라고 했고 어, 신약은 어, 에클레시아라고 했고 기초는 아, 아브라함이고 이쪽은 예수 그리스도면서 밑에 구약 신약 거기 도표가 있죠? 제일 그 도표 밑에 좀 굵은 글씨 있는 거 구약은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주었어요? 이삭을 주고 이삭의 자손들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선택된 민족.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특징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뭘 받아야 돼요?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어, 그래서 그들에게 삼행인 보예요. 여호와 증인으로 삼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교에서, 광야에서 지내다가, 가난 땅에 들어가서, 어, 이제, 하나님께 영돌리야 되는데, 가난 땅에서 일시적인 안식을 누리도록도 있지요. 근데 신약은 똑같아요. 자, 신약은, 어, 누구예요? 성도. 어, 성도가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 어, 이제 이렇게 모이지요. 선택된 한 교회를 일이지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할례 대신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면 뭐예요? 예수 증인, 그리스도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교에서 회 있다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 가서 거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지요. 어, 이제 개념은 구약은 예표로 보여졌고 신약은 실제가 되었고, 어,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복잡하게 있지만은 어, 그걸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갈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152 페이지에 어, 그리스도의 몸과 지친 교회가 이렇게 어,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지요. 자 머리가 누구지요? 여기 일번 머리 예수라고 쓰세요. 예수. 근데 화살표가 몇 개가 머리가 예수인데 머리 예수인데 몸은 뭐지요? 몸은 교회. 교회. 근데 머리가 어, 몸된 교회를 관리하는 화살표가 몇 개요? 세개세 개. 세 개. 세 개가 뭐지요? 말, 말씀, 성령, 어, 제자, 사람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쓰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몸된 교회를 관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팔, 지체는 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만드는 것은 이제 성도지요 지체는 누구예요? 성도 어. 믿는 사람들 성도 이쪽도 3, 3번 3번은 성도. 자, 거기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시편 95편 6절. 오라 가하며우리 지으신 여자 네. 예배의 그 사명을 말하는 거지요? 자, 그리고 거기 한번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교회에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영광스러운 의무는 예배이다. 예배에 대한 성명과 축복의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임재를 체험하며 영광 돌리고 음성을 듣고 생명과 은혜를 충전하는 것이다. 예배의 만남을 통해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변화와 치유와 축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기에 예배만이 살 길이다. 성공한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예배에 성공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예배 5대 요소는 말씀 선포, 찬양, 기도, 감사의 물, 교제이다. 예배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열합을 기념하는 세례 그리고 교제의 은혜를 기념하는 주의 만찬 두 가지 성례전이 있으나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자, 교회에서 꼭 해야 되는 예식 두 가지 세례와 주의 만찬 천주기는 일곱 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일곱 가지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 조건은 기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어, 주의 만찬은 어, 예수님의 구속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어, 이렇게 어, 그 주의 만찬은 이 복음을 지아든 어,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 그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전하는 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세례는 몇번봤죠한 번. 한 번. 어, 이제 주님과 연합된 것은 한 번이고 어, 그 은혜를 어, 누리고 전하는 것은 계속. 자 그럼 또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종교적 행위일 뿐이다. 성령 역사가 없는 예배는 무의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예배는 관객을 위한 연극일 뿐이다. 예배의 대가로 자기 자신을 산 재물로 드리지 않는다면 순종함에 따라오는 능력을 생활할 수 없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자신을 성별하고 있는가 성수주의를 하고 있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무익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예배 시간을 준수하고 있는가 예배의 축복을 받고 있는가 예배 시에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모든 현대 교회들은 시설을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요 왜? 편리하게 만들어 요 사람이 오니까 교회 안에 뭐 카페니 뭐니 의자도 편하게 만들어둬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이, 세상 소도 이렇게 복잡한데 교회까지 와서 이게 복잡한 됩니까? 편하게 만들어지. 그래서 한국의 교회를 가면요 진말 호텔보다 좋아요. 호텔보다 편안한 교회에 사는데 탁 올려요. 그러니까 옆 교회가 잘 지면 그 다음 교회는 더잘 짓고 더잘 짓고 더잘 짓고 막 경쟁이 막 무지무지한 돈이 선교로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 건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사람들은 교회하면 편안하지요 그런데 요새는 교회보다 더 편한 데가 많아 뭐 노래방 같은 데 있고 찜질방도 있고 좋은 데가 더 많아 그러면 교회가 인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로 인기가 없고 요새는 토요일날까지 쉬어버리네 그냥 둘로서로다 나가버리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대가를 치고요 예수님의 피의 대가가 거기 있어요. 우리 예배의 대가. 우리는 자신을 산 채물을 들는데 그걸 안 해. 그러면 교회가 발전은 교회 시선을 잘해가지고 그런 것은 무능한 그리스도를 만드는 거예요. 데 사람들은 교회와서 편하기를 원하지. 교회와서 헌신과 봉사라고 함께 준 거. 이걸 잘 원하지는 않아요. 피곤하니까. 피곤하다 그거지요. 그래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이제 문제가 유럽 교회가 그러다가 다망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로 한국 교회가 있고 여러분 중국 교회가 지금 막 발전하는데 막 찬약을 서 가지고 막세 시간 하고 막 난리. 근데 시설 보면요 화장실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엉망진창이. 여기서 한국교회가 이거든요. 의자도 없잖아요. 이 바닥이야. 옛날 한국교회 다 바닥에 앉았어요 방석 깔으면 좋은 교회고 막그 추운 겨울에 히팅이 어디 돼요? 그냥 기도하다가 새벽기도 나가서 제이렇게 깡이 다빼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손 이렇게 끼고 기도하잖아요. 얼어붙어 가지고 안 빠듯한데 이게, 이게. 얼어 가지고 마디가 이렇게 부어 가지고요. 그래서 막 이거 빼려고 노력해 이게 빠졌다고요. 근데 추운 데서 막 어, 힘드니까 기도할 때 소리가 더 나는 거죠 그냥 슬슬하면 이게 너무 추니까 우 그때 참 좋았어요. 함께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누가. 뭐 무리하게 상식 없이 그큰목소리를 기도한다고 방을 나면 쫓겨나요. 요새? 잘못하면 좋은 교회에서는 큰 교회에서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겉에서가 궁전 같고 막 별장 같고 막 기가 막히는 어요의 한국 교회 한국교회 목사님이 자 꼭대기에 당일 장식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비서를 세달만나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성도가 목사님한 테 별다계의 큰 교회에서 별다계. <웃음> 내 친구들이 같이 계세요. <웃음> 참 좋은 사람들이 한 번에 한국 만나러 가니까요 주눅이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오셨습니까? 아뭐 아무리 내 친구랑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비서를 거쳐야 되니까. 그 레이터는 막다 올라가는데 거기서 또 조사를 받아야 돼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하던 차전상만 하니까 앞자리 다잘라버려못 만나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친구를. 친구 목사인데. 그럼 러또 전화하면은 아참 반갑다고 이렇게 하면서 아뭐 바빠서 무슨 일인데 그냥 끊어지는 거죠. 그렇게 끊어져서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고급파가 되니까 아 이건 정말 비극적인 일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랑과 교제친구 오늘 사람들은 대가를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원해요 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뭐를 원해요? 교회의 성장, 발전. 편안한 걸 원하지요. 걸. 요새는 개척교회의 어려운 거요, 성목사님.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다 편하는데 찾아가니까. 편한데 찾아가니까. 그래서 막 성, 막 투자하고, 막, 요새 전도하려면 된대. 어떻게냐면, 어, 그, 벽걸이 TV 있잖아. 벽걸이 TV. 예? 3, 4천불짜리. 이거 준다고는 오는 거야, 그때는. 이거 준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고, 예배 공동체예요 오늘 예배가요, 무슨 연극이 다돼버렸어 하, 아, 만당 같은 거면 궁연도 사람 많이 와요. 진짜 말씀을 잡는 게잘 알지 못하요이 재미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예배가 중요해. 요 그다음에 무슨 공동체? 사랑의 음. 공동체라고 했죠? 세 번째.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 바꾸세요. 왜요? 34절도 35절이면 성경 석절인데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이면 한 절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억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걸 바꿨어요. 사랑의 공동체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교재에 속하는 거예요. 교제 그렇죠?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 교회에서 사랑 빼면 남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한번 그래도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시작. <목소리> 세상에 대한 교회의 표지는 한마디로 사랑이다. 여기에 사랑은 세속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원적이고 희생적인 아카페 사랑을 말한다. 사랑은 하나됨과 교제와 봉사와 나눔의 원동력이다. 사랑을 쉽게 설명한는 성기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다 그리하여 사도바울 선생님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하나되어 형제애로 교제하며 서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위해 언제나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 섬기는 법을 배운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처음 교회가 아담의 가정에서 시작되었듯이 신약교회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어 초대교회는 여러 지역의 가정교회들로 확장되었다. 가정은 교회화가 되고 교회는 가정화가 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주님의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봉사와 성김의 정신이 투철하다 사실 내 자신이 조금 불편하게 살지 않으면 봉사하고 헌신하고 남을 도울 여유가 없는 것이다 아무리 상처받은 사람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남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될수 있다 초등교에서 특히 사랑의 교지는 외부의 환란과 핍박을 극복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고 내적으로 하나 되어 공동체의 은혜와 치유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교회의 중요한 어, 어, 성내전 집행과 교육적 징계 사랑의 교조였던 것이다 아 거기다가 밑줄을 좀 두세요 어, 교회 하면 은 옛날에 초대교인들이 또 우리의 종교개혁을 할때 믿음의 우리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분들이 교회다 적어도 교회는 이것을 갖춰야 된다고 라 했을 때첫 번째가 뭐예요? 교회 표지, 간판이 첫 번째가 말씀, 말씀 선포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는 성내전 집행 세례식, 성찬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징계가 있는 잘못한 사람을 딱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걸 바로 하세요 오늘날 교회는 징계는 없어요 왜? 어, 다른 교회를 가버리면 되는 거니까 징계를 못해요 우리 교육 징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뭐예요? 사랑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것을 교회로 봤어요. 자, 그러면 자, 그다음에 이제 읽어 보세요. 교회에 있는 대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서로 섬기며 봉사하고 있는가? 교회의 직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의무임을 아는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가? 교회의 교제에 솔선수범하는가? 어느 한 항상 친절한가? 교자매에 있어서 편견은 없는가? 자그 다음에 네 번째 선교권 공동체는 아까 이 전도랑 마찬가지요 요거 요거 요거요어 그것은 그냥 넘기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교육공동체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요거 요거죠 요거요 요거. 그러니까 지금 다섯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교육공동체는요 진짜 꼭 한번 읽어보고 나가야 돼요 교육공동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자체를 위한 교회의 중요 기능 중 하나는 교육과 훈련이다.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사명은 진리의 기둥 터로서 말씀을 관리하고 가르치는 일이다. 교회 교육과 훈련은 진리 보수, 성장, 진리 계승전달, 지도자 양성을 통해서 이룬다. 왜 교육을 시켜요? 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계속되고 성도를 성장시키고 양육하고 진리를 어, 2세대에 계승전달을 하고 또 지도자를 키워내는 일을, 사람 키워내는 일을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키우는 일. 아까 유럽계 영국교회, 초대교회 다 망해버렸죠? 무슬림적으로 싹쓸어버렸죠 이게 이제 안된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의 압제와 이방 종교인들의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는 강하게 성장해왔다. 그러나 콘스탄틴 대제가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신앙 창을 할수 있도록 보호해주자. 교회는 급격히 타락하고 쇠퇴하기 시작했다. 교회는 편안히 안주해서는 안 되며 성장하고 변화하고 발전하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과 교육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오늘날 의자를 빼세요. 오늘날 의 그리고 오늘날 의자를 빼시고 오늘날 교회 내의 수많은 문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히 안주하기를 원하고. 성장과 발전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때 왕성했던 에루살렘 교회는 과거에 집착하여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소멸되고 말았다. 또 하나는 오늘날 소아시아 교회들이 역사의 전설로 사라져버리고 유럽 교회들이 쇠타여 관광지가 되어버렸다. 이것은 무엇보다 자신들 시대는 열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긴 했어도 변화와 성장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진리 보수와 이세들의 영적 신앙 교육의실패한데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교회는 교회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진리가 보전 계승될 뿐 아니라 강력한 그리신들의 스 군사로 훈련을 받아 바른 영적 지도자가 양성되고 재생산의 제자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배우지 않고 성도들이 성장해요 절대 성장 안해요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뭔지를 누가 알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도 모른다니까요. 예수에 대해서 몰라 아는 게뭐 있어요. 어떻게 구원 받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치면 넘어가요. 그리고 성도들다 편안하기를 원하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이동하고 이동하고 이동하고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이 메말라 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아주 큰 문제죠. 자 그래서 넘기셔서 156페이지 156페이지에 교회는 어, 이제 오락 어, 세 가지예요. 오라, 거하라, 가라. 오라 거하라 가라. 어, 교회로 오면 구원받지요. 구원을 위해서 오라. 그다음에 거하라는 뭐예요? 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훈련받기 위해서 거하라. 그다음에 어디요? 세상을 향해서 어디요? 가라. 이게 이제 교회 의 삼박자예요. 오라 거하라 가라. 그런데 156부지에 어, 처음에 첫줄 읽어보세요. 그 밑에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는 오라고, 오라고 주신 세상에서 구별하 부르신 구원받은 성도요. 주신 가라, 거기 가라가니. 가라가니가 거하라예요. 거하라. 그래야 말이 되지요? <웃음> 두 번째니까. 거하라는 명령에 따라 배우고 훈련을 받는 제자요. 가라라고 오. 세상에 보낸 받은 사명자인 오. 것이다. 자, 그리고 157페지에 이 그림이 나오지요? 음. 그러면 이 그림은 요 그림이지요? 그거야? 그럼 뭐고 같아요? 이, 요 개인적인 성도하고 요것도 똑같지요? 근데 예수 닮은 것을 교육으로만 바꿔놨지요? 근데 내용은 같은 거예요. 단체가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어, 그 다음에 어, 거기 이제 숙제를 어, 거기 어, 공동 기도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부족한 절를 선택하시고 그리스의 몸된 교회이 일원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장하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의 개념과 사명을 잘 알지 못해서 바르게 충성하고 사명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참다운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예배, 봉사, 선교,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 뭐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교육,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교회 자체에 대해서는 교육 하나님에대해서 예배 세상에 대해서 봉사 안 믿는 사람끼리 교제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전도 이 다섯 가지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 영공동는 개인의 목표와 사명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왜 이렇게 됐는가를 설명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나눔과 이런 것은 좀 읽어보시고 그 집사직분에 어 대해서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로직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읽어보시면 되는데 오 어, 강변 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좀 쉬었다가 어, 또한가 앞으로 하겠습니다자한 잔씩 드시고 좀 쉬겠습니다. 집사과 예배란 무엇인가 어, What is worship? What, what is worship? 예배란 무엇인가 어,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모여서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예배인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뭔가를 몰라요 또 교회에서는 친교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 예배 그냥 참석도 않고 예배 등하셔야 할 뻔이고 친교하는 데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어 이게 잘 가르쳐야 되는데 예배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학습 목표를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다섯 가지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 예배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가실 수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요절 말씀이 있는데, 요절 말씀. 그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찾아요? 진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는다 이게 참 슬픈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못드리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잘참 해석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게 뭐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분분하고인데, 어, 이제 실령, 성령과 진정, 진심으로, 마음으로 예배된 것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하고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말이 아니고, 예배는 예수 이름으로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걸 아시고, 우선 그 서론되는 말씀을, 어, 우리 여기 이제 누가, 이해성 집사님이 서론되는 말씀을 한번 큰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큰소리로요. 시작 하 아니 더 큰소리 읽으세요. 성경에서 축복받고 성공하고 또한 승리한 자들은 모두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 의무요. 예배는 실패는 예배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인 것이다 아 거기 예배는 어, 어, 예배의 실패는 그렇죠? 네. 계속 읽으세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 있어서 진정한 예배 방법을 잃어버리고 인본주의적 지혜로 연극 무대에 서서 청중을 즐겁게 하듯이 연극에서 빌려온 이상하고 소투른 프로그램들이 거듭한 공적 예배에 적용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내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명제라는 자명한 질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대의, 세대의 예배라는 이름으로 드려지는 많은 것들이 진정한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서구풍 사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무속신앙에 젖어있거나 광대문화적 배경이 의식화되어 흔히 그리스도인들도 예배 보러 간다라는 말을 무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예배드릴 때 부시나 연극을 보는 것처럼 관객으로 앉아만 있는 것이다. 무대의 주인공은 목사님이고 광대상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연출가로 착각하고 있다. 예배 연극을 보고 난후 관객들은 오늘 예배는 어땠어? 오늘 설교는 짧아서 아주 좋았어. 오늘은 목사님이 아주, 주, 아주 죽을 수고 있더구만. 은혜가 안 됐어. 목사님 말이 너무 빨랐지? 목사님 양복과 그 빨간 넥타이가 아주 멋있던데 목사님이 할렐루야 할 때는 손을 좀 높이 높이 쳐들고 또 공의 하나님의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는 강대상을 오른손으로 한번꽝 쳤어야 했다고 오늘 장로님 기도는 왜 그렇게 길었는지 내가 몇 번이나 눈을 떴는지 몰라 라고 나름대로 영국 예배를 평가한다 그러나 사실 예배에는, 예배는 영국이나 쇼를 관람하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자는 관객이 아니라 참여자이며 목사님은 집내자요 집, 집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 주체가 되시는 것이다. 예배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어떤 날은 은혜를 받았다가 또 어떤 날은 지루해서 신통치 않은 예배를 드린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속이 편치 않거나 성도들 간에 불편, 불만이 생기기도 한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예배의 진정한 의미조차 모른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다. 어떻게 참된 예배의 의미를 알고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다음 다섯 가지 예배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예 첫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어, 이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어, 오직 사람을 즐겁게 하고 동창회에 모여서 사람만 모였다 해주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 그 만남이라는 일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를 받을 수 있는데 예배라는 단어는 예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쓸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과 다른 일에는 절대 쓸수 없는 단어가 뭡니까? 예배. 예배는 누구한테만 쓴다?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이다. 그래서 예배는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린다. 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받기 위해서 출애굽 시키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함이니다 이렇게 말씀했고 아무도 이제 예배를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165 페이지를 보시면 165 페이지를 보시면 성경에서 하나님 대신에 예배를 드렸던 수많은 잡신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이 잡신을 섬기고 다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인간도 그렇게 거기서부터 그 위를 읽어보시겠습니다 백 중간에 165페이지에 어 어떤 인간도 나오지요? 예. 어 거기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큰소리로 시작 어떤, 어떤 인간도 오, 천사나 오, 마귀도 오, 귀신도 오, 다른 신이나 오, 이름 오, 모를 오, 신들도 오, 절대로 예배의 대상이 오, 될 오, 수는 없다 베니게 사람들의 여신 아스타로 가난족족의 신 오, 바할 모합상들의 신 다군, 에베소 사람들의 여신 아데미, 안문족속의 신 몰렉, 바벨론의 최고신 무로다, 독수리 영상을앗수리 최고신인 이르목 아론의 금송아지, 하늘 이럴 성신,